안녕하세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아파트가 엄청나게 비싼 10가지 이유입니다 아파트는 참 비싸지요?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는 비싸도 너무나 비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단독주택 등 다른 종류의 집보다도 훨씬 비싼데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비싸다는 사실도, 비싸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또 다른 집보다도 훨씬 비싼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저 원래 그러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지, 그냥 어쩔 수 없는 일로 알고 있는 것인지, 때로는 아파트는 비싸다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아파트는 비싼 것이고, 왜 아파트는 비싸야만 하는 것이고, 왜 다른 종류의 집보다도 비싼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며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비용인 거품이 포함됐기 되 때문에 비싼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파트가 비싼 것인지 비싸야만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볼텐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투자되는 비용, 즉 원가에 해당하는 땅값이나 설계비 및 감리비, 공사비, 재경비 등의 건설회사의 관리비와 이윤도 있어야 하는데 이것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면 좋으련만 어쩌면 거품이라고 할 비용이 추가되다 보니 아파트값이 비싸게 된 것이고 다른 종류의 집들보다도 훨씬 더 비싸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시행사의 비용입니다. 원래 아파트를 지으려면 설계와 감리회사와 시공사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느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려고 하는 경우 자기들이 기획을 하고 땅을 사서 건축사 사무소에 설계를 맡겨서 자기네들이 시공을 한 다음에 홍보를 하고 분양을 했습니다 즉 건설회사가 주체가 되어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설회사가 위험부담을 안지 않으려고 사업에 주차가 되는 것을 꺼리다 보니까 시행사라는 제도가 생긴 것이고 시행사가 끼다 보니 시행사가 챙겨가는 이익금과 시행에 필요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된 것이죠. 즉 시행사가 아파트 사업을 일으켜서 전체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를 맡고 시공사는 단순히 시행사의 발주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 시스템이 일반화되면서 이제는 시행사 없이 아파트 사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게 된 것인데 그러다 보니 시행사로 들어가는 이 비용이 아파트 값에 포함되는 것인데 이 비용이 엄청납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사업비에 대한 금융비입니다 아파트 사업을 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투자됩니다. 사업초기 기획단계부터 비용이 들어가고 땅값에 공사비 등에제 비용까지 합한다면 사업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비용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이 비용들이 누군가의 호주머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설사 그렇다 해도 그렇지요. 하여간에 대부분 금융기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이자 등 금융비도 엄청나게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돈으로 내 집을 지는다면 전혀 이러한 이자니 금융비는 불필요하겠지만, 아파트 사업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또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등 각종 리스크를 대비한 위험 부담금, 심지어는 비자금까지도 포함된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 이런 비용이 어떤 형식으로 포함되는지는 몰라도 엄청난 비용이 투여되는 사업이니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제 비용도 분양가 어딘가 항목에 포함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또 홍보비도 들어가야 하는데 이 홍보비에 쏟아붓는 비용도 엄청날 것입니다. 홍보비에는 광고비, 모델하우스비 등으로 이 비용은 회사나 아파트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각종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이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대고 또 웬만한 연예인치고 아파트 광고 모델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멋들어지게 만든 모델하우스 건축비와 운영비, 철거비도 상당할텐데 아예 많은 아파트 전문회사들은 요지마다의 모델하우스를 상설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비용도 마땅히 입주자가 떠안는 것은 당연하겠죠 또 있습니다. 이 분양 대행료인데 분양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분양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분양을 맡기는 것이죠 아무리 청약 경쟁률이 높아 분양에 염려가 없어도 회사가 직접 분양에 나서는 것이 아니므로 말도 잘하고 멋지게도 생긴 분양 전문가들이 모델하우스나 거리에서 분양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 비용도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또 있습니다. 쓸데없이 들어가는 이 과다한 장식비로 집이란 가족들의 달란과 행복을 갖고는 생활하는 공간이고 살림을 하는 살림집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집이 멋지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어쩌다 머무는 호텔이나 관광지 숙박시설도 아닌 살림집에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불필요한 장식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뭐 성이나 궁전을 연상케 할 정도인 아파트 단지 출입구 장식과 울타리들은 도무지 사람 사는 맛을 느끼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데 투자된 돈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뭐 이름을 무슨 캐슬이니 무슨 펠리스라고 지어놓았으니 성과 궁전과 같은 장식을 하는 모양이지만 이것도 입주자가 다 떠안는 것이죠.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까요. 또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과다한 인테리어 비용인데 예전에는 장판이나 도배, 조명 등으로 처리되던 실내 마감공사라는 것이 언젠가부터 인테리어라는 미명하에 살림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실내 장식과 마감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칫하면 룸사롱이나 음식점 등을 연상케 할 정도인 이 인테리어가 가족들이 생활하는 살림집에 왜 필요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뭐 날마다 손님들을 끌어들이거나 접대할 장소도 아니고 그저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간이니 아늑하고 포근하며 수수한 차림은 어떻겠습니까 외국의 유명한 저택들도 페인트나 단순한 마감으로 한 집이 많고 더욱이 된장국이나 청국장을 끓여 먹는 살림집에 꼭 상업용 시설과 같은 실내 장식을 해야만 하는지 참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테리어를 한답시고 새집 증후까지 일으켜가면서 인테리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유를 알 수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테리어라는 것을 하는 이유는 뭔지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보자는 의도인 것 같지만 차라리 그런 비용을 절약해서 아파트 가격을 훨씬 낮추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분양을 하는데 시선을 끌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시작된 인테리어라는 것이 이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 같이 고착화된 것도 다이 아파트 회사들 탓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아닌 집들마저도 이제는 인테리어라는 것이 일반화 돼버렸는데 이것도 그냥 서비스로 해주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입주자가 떠안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비용의 투명성과 합리성인데 과연 이 위에서 말한 이 모든 비용 이 비용들이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느냐는 것입니다 한때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라는 여론이 들끓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소요된 모든 비용 뭐 땅값이나 공사비, 경비 등의 실제 비용과 홍보비, 분양 대행료 또는 회사의 이윤이나 금융비 이런 모든 비용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책정되었느냐는 건데 사실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는 하지만 이는 여러 정황상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회사마다 이윤이나 공사비 등제 비용을 얼마나 양심적이고 합리적으로 책정하느냐는 것이 관건인데 또 이런 것들이 그들의 노하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상 이 모든 것을 다왜 이런 비용까지 아파트 분양자들이 부담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고스란히 다 떠왔습니다 뭐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니까 별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 8가지는 순수하게 아파트를 분양 받는 사람들이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는 비용 들이었고 만약에 분양에 당첨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또 한순간에 현장에서 붙어 버리는 그 소위 피 라고 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천 수억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이라는 웃돈을 더 주고 사야 하며 또 시도 때도 없이 폭등하는 비용도 부담해가며 아파트를 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치와 브랜드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커버린 아파트가 된 것인데 이런 아파트를 짓는 데 필요한 땅값과 공사비 등 순수한 원가보다도 엄청난 거품 그러니까 쓸데없는 비용으로 그렇게 된 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품과 같은 기용들은 만약에 내 돈으로 내가 집을 짓는다면 하나도 들어갈 필요가 없는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파트가 그러니까 단독주택 등 다른 집보다 비싼 이유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짓는 단독주택인 경우 순수한 땅값에 설계감리비 그리고 공사비 등 외에는 별로 들어가는 돈이 없는데 이 아파트라는 집에는 무슨 시행비니 금융비 공보비, 분양, 대행료 등 쓸데없는 거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아파트라는 집에는 다른 종류의 집보다도 훨씬 더 비싼 집이 된 것이죠. 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입주자들이 각자 돈을 내어서 그 아파트를 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땅값도 줄여 살 수가 있고 공사비도 경쟁을 붙여 그러니까 원가를 대폭 줄일 수가 있으며 뭐 시행사 비용이니 금융비는 말할 것도 없고 홍보비며 분양 대행료등 뿐만 아니라 프리미엄이니 폭등하는 비용도 없을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사실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런 사실들은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또 짐작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사실 뻔히 알면서도 참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아파트에 살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서 지금까지 분양가에 포함되는 거품 8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분양가 이후에 발생하는 이 프리미엄이라든지 폭등비 특히 반값 아파트는 가능한가 또 아파트 위주로 된 주택정책의 전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또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